소완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러 분들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요 소원이 놀이터 토깽이 병간호를 할거예요 스킬 모양이 약 손자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는 약이랑 그 다음에 죽그 다음에 토끼가아 파는 모습 보여요 옆에는 토깽이 엄마랑 토깽이가 있어요 뒤에는 약대 게세 개가 있고, 소원이와 시원이가 있네요. 의사 역할인가봐요. 이거는 특별집 같아요. 원래는 이걸 여기 쭉 열어야 하는데,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열어요. 앞에 소원이 의사, 시원이 의사, 토끼 토깨이 엄마, 토끼가 있어요. 이게 신기하게 여기 옆으로 가게 돼요. 그래가지고 더 신기한 것 같아요. 캐릭터들을 한번 띄워볼게요. 소완이 의사 이런 스타일이에요 시완이 의사 톡깽이 엄마 톡깽이 뒷모습은 아픈 모양이고요 또 돌리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놀이를 시작해볼게요 렛츠 고! 톡깽이 얼굴 보니 많이 아픈가봐요 열좀 재보자 엄청 많아. 빨리 병 가야겠어, 토끼아어디 아, 네. 안녕하세요, 수원님 병원입니다. 우리 아이가 너무 열도 높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했어요. 어떤지 봐주세요, 제발. 네? 어우 의사선생님, 저 아픈 건가요? 천진기도 진찰해볼게요. 어뭐 하려는 거예요? 토깽이 뱃 속에 소리를 들을 거야. 전혀 아픈 거 아니야. 띠. 콘닥 콘닥 콘닥 콘닥 콘닥 우와 간지럽기만 하네. 기도 한번 볼게. 음 기에는 문제가 없네. 이제 열을 잡을게. 우리 정말 많네 톡깽이 어머님 톡깽이가 장염에 걸린 것 같아서 열 주사와 장염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사를 먼저 해줄게요 오 주사다니 끔찍해 아니야 따끔 조금 따끔할테니까 조금만 참아 톡깽아 네 으아, 따, 따, 따, 따, 음. 와, 진짜 따끔따끔해. 토끼아 너무 잘했어. 자, 장염약을 처방해 드릴게요. 토끼아 죽이랑 약이랑 잘 먹자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안녕히 계세요. 주사도 잘 맞고 잘했어 오늘 엄마가 축하하는 동안 이거 올려놓자 네 차갑다 어. 건강한 야채줘 이걸 맞고 터키니까 기운을 차려야 할텐데 그 다음에 차도 줄자 차도 자주륵 또? 토끼아토끼아 주키 왔어 힘들면은 엄마가 먹여줄까? 네 차도 마시고 끌까끌까다 먹었으니까 이제 약 먹고 자자 띠 네. 여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 해네 가습기 틀어줄 테니까 잘자네죽 먹고 약 먹으니까 다 나은 것 같아 엄마 저 기운이 많이 났어요 열을 한번 재볼까 요리 없네 조금 나은 거예요 다? 응다 나은 거 같아 예방주사를 예 맞으면 은 나중에 많이 안 아픈데 진짜야 맞으러 가야지 소원이 배원입니다 예방주사 맞으러 왔어요아네 <목소리> 토끼는 정말 주사를잘 맞네 진짜 기특해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처럼 아플 때는 약도 잘 먹고 죽도 잘 먹어요 you <laughs>